예! 다 와! 아, 이거는 소리 언니가 만들어준 거야. 응? 어. 언니거 소리 언니가 응. 응. 이거 만들 거야? 어. 너 소리 언가어나 아, 아니야. 소리 <웃음> 언니가 었는데이거 어. 떻게 있지 가만어거 어. 소리 언니준 거야? 가 어. 준거 어. <웃음> 와, 이렇게 많이, 가, 많이, 주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봐 일단 이거 장 진짜, 진짜, 가짜진아 우리 랜덤 레더. 응. 좋겠다나 이거 갖고 싶었던 거라고. 어, 엄마가 이거 없던데. 응.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었던 거야. 아 진짜로? 와 내가 몰랐어. 어? 정말로? 어, 봐봐. 어? 너 그때 사다라고 했던 거잖아. 엄마가 비싸서 못 샀는데. <웃음> 음. 우와, <웃음> 좋겠다. <웃음> 어, 이것도 거야? 응. 어. 릭어 이거 내 응. 야응터디릭터차릭터캐응차캐 나머지 릭터 캐릭터. 캐릭 뭐? 이거. 터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기릭터 캐릭터. 캐 봐봐. 응, 봐봐. 산 산타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산타지, 산타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아기. 너무 싫은 말이야. 오늘은 해리. 크리스마스. 어? 어, 알았어. 네, 축하합니다. 네, 일정하는 혜리의 축하합니다. 아, 장애가 보고 싶은데? 한번 더, 한번 더. 장애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장애는 부인분은 못해. 그 대신, 엄마가. 해리. 해리. 해리. 해리. 해다고리 해리. 거북이! <웃음> 거북이. <웃음> 거북이 맛있을 것 같아? <웃음> 거북이 어디가 살이야? 어? 거북이 어디 저, 어, 어디가 살이야? 어디가 살이냐고? <웃음> 뚜껑 여기 야. 등껍질 빼면 살이겠지. 그 등껍질 안에 사람 살이 있지. 살이? 응. <웃음> 너 너무. 나 그럼 해파리 먹을 수 있어? 해파리? 어 해파리도 먹을 수 있지. 음, 어떻게 어떡, 투명인데 어떻게 음. 먹어? 해파리 볶아서 먹지. 가서? 응 먹고 싶어? 나 해파리 먹으려고 했어? 없어 없어 아, <웃음> 고복이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 깜짝 놀랐어 엄마 어? 그러면 어. 그럼 뱀도 먹고 싶어? 어. 뱀도 진짜? 응. 뱀고기 먹으러 갈까? 응. 뱀 고기 시켜? 어 진짜 먹고 싶어? 어어 어, 진짜? 뱀 먹고... 먹을 수 있어? 한국 마을에 먹는 거야? 어, 먹을 수 있어. 뱀, 뱀은 한국 마을에만 먹는 거야? 아니, 외국에서도 먹지. 그래? 응. 아니, 나 그거 처음 먹어 본나 먹을래. 먹고 싶어? 어. 혀 늘렸늘렸는 뱀? 응. 먹고 싶다고? 아. 어. <웃음> 아, 진짜? 죽기면 되잖아. 오, <웃음> 진짜? 진짜 먹고 싶어? 사냥하러 갈까? 숲속에 살, 사냥하러 갈까? 너무 무서워 그러면 잡아달라고 해서 먹을거야? 응 혜린은 <웃음> 그거 한입에 쏙 넣어봐 레몬 잘 먹잖아요 혜린 언니라서 한입에 쏙 넣어봐 다 이렇게 봐봐 언니는 언니는 다 커서 이런거 레몬도 이렇게 먹어 언니 봐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봐봐 언니 얼굴 봐봐 맛있지? 맛있어 꼭고 씹어야지 냠냠 어? 어식이한딱 어. 씹을수록 달아져 점점 달아지는 마법이 점점 음. 아 <웃음> <웃음> 맛있어? 엄마 뭐 어떻게 말했어? 그러니까 뱀은 오늘 못 말하는데? 아니 뱀 말하는 뱀이 있어 고마워 그렇지? 어. 감정은 응 말하는 뱀이 있어? 응 나도 보고 싶다 한번영어국기만했어 하지만 어 영어국에 있어 말하는 뱀이 허허허 <웃음> 나! 어. 나 이거 무쌍한다! 어 맞아 나 이거 이장한데아 <웃음> 어, 너무 이쁘다 근데 너무 이쁘다 <웃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빙이다 <웃음> 빙기. 빙기 빙기 빙기 좋아 오늘날 뭐 쫓아주지? <웃음> 말올 well...